야 예,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요. 어, 페이스북이랑 밴더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재배 기술이라든가 병해충 발생, 기상 재해 등 어, 농업 기술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. 어, 울진군 농굴센터에서는 농업인 1,300명에게 실시간으로 농업 현장 정보를 전달하고 어, 금년도에는 이런 미디어 방송실을 조성하여 농업 뉴스